오늘 엘르 화보 촬영을 하게 됐는데 95년생 형들의 좀 성숙한 모습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뭐 우리 팀이 우리가 우리 제일 처음 인데 그쵸, 그쵸 그쵸 하지만 이 화보에서는 좀 성숙한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숙하네요 맞습니다. 저 성숙한 거를 움직여서 담아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 웃는 게 원래 제일 어려워 사진 촬영은. 아말 걸어주면 잘 웃는데 그래서 멤버들이랑 있을 때 제일 웃는 걸 웃는 게잘 나오는 것 같아. 요 옆에서 계속 웃겨져가지고 다음은 이제 세 명이서 단체 구호 단체가십니다. 어, 뭐 하자고 뭐 이런 거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<웃음> 나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 난 기억도 안나 나도 기억이 없어 와, 그러니까 애들이 이렇게 약속을 기억을 안 해요 그래서 넌 했어? 나 올해 할 거야 아 그래? 아 좋아 나너꼭 나 성공하기를 바라야 돼 개인 소장 영로 그러니까 젊게 살게 컵스 어, 바디 프로필 찍게끔 도와주게 맛있는 거 많이 내주게 네, 드디어 구호들의 엘르 촬영이 끝났습니다. 오늘 사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조합으로 촬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좀 많이 두렵기도 했는데 두려웠나요? 아, 두렵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나올까가 걱정했다.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아. 결과물이 너무 좋기도 하고 뭔가 셋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같아고 네, 너무 잘 나올 것 같고 캐럿 분들이 많이 좋아해 주실 것 같아서 기대 많이 됩니다. 네, 아 어, 좋았어요. 네, 이렇게 또어 네. 구호들의 네, 어? 네, 성숙한 모습들을 확실히 오늘 촬영을 통해서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같아요. 저는 2 8 살의 시작을 이렇게 세 명이서 같이 할수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맞아요, 맞아요. 저희 2 8 살의 한 해를 많이 기대해 주시고 네. 엘레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감사합니다. 안녕.